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 울산대학교인데 울산대학교 캠퍼스가 너무 좋아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 여기 오니까 예전에 대학생 생각도 나고 물론 제가 울산대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 했었던 여러가지 추억들이나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경험했었던 것들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교내 활동도 많이 했지만 교외활동 대외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딱 진짜 알짜배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알짜배기로 했었던 그 활동들이 저한테는 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어 현대자동차에서 해준 그 해피무브라는 어 대회활동이 있어요 그 대회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진짜 많이 변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계기가 됐는데 어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2012년 7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서 약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어요 그때 당시 두 가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를 보수하는 봉사였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새롭게 보수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다같이 깨끗한 학교를 만들었었죠 당황스러운 상황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꽤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어요 이외에도 인도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봉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봉사활동 내내 즐거웠던 기억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모습도 정말 신나보이시죠 아.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 해피무브라고 하는 그 봉사활동이 뭐냐면,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두 번씩 해외 봉사를 보내줘요. 대학생, 해외 봉사단. 그래서 그 해외 봉사를 보내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국이었어요. 국기로 해서 인도를 갔다 왔어요. 인도. 크, 인도. 좋죠. 진짜 진짜 그게 저한테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던 그런 대회활동이었죠 해피무브라고 하는 활동이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21기까지 됐다 하더라고요 21기라고 하는 세월이 생각해보면 엄청 길어요 거의 10년 넘었다는 거죠 그 세월 동안 그 대회활동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신기할 따름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2학년. 2학년이세요? 네. 혹시 그거 알아요? 해피무브라고 대회 활동인데. 들어,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화장실 지나가다가 음. 몇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정확히는 모르고 해외 봉사 가는 것만 들어봤어요. 음. 딱그까지 그거, 어, 대학생이들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전국에서 500명 뽑는 거고. 어, 아,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아. 500명 뽑는 거고. 인, 올해는 인도, 우즈벡. 중국 보내준대요. 예. 네. 대학생 분들한테 다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예. 아, 네. 꼭 한번 지원 한번 해보시라고. 조건 같은 거 있나요? 조건? 네. 조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 한번 신청. 그러니까 태권도 예전에 태권도 했었어요? 태권도 다녔본적 있어요. 태권도 단증 있어요? 단증은 없어요. 소핑도 많이. 있어요. 아 우리 뭐 그런 거에만 있어 상관 없어요. 그런 단증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거 비슷한 자격증만 네. 있어도 상관 없고 네. 또 토익 뭐 그런 거 없어도 상관 없어요. 어. 공사활동 뭐 했었던 시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소서. <웃음> 근데 그 자소서가 좀 문제긴 하지. 네. 앞에서 너무 잘 들어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해주고 싶었어. 아, 저도 진짜 오늘 안 돼. 존경스럽게 네. 멋 있었습니다. 아이고. <웃음> 아 원래 PPT를 네. 정말 과제로 거의 매주마다 내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감각하고 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들으면서 네. 많이 깨웠었어요. 음... 그리고 그 미래 부분도 들으면서 음. 뭔가 조금 더 생각 열리는 딴 느낌 받아가지고 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조심히 가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가볼게요. 네. 네. 방금 전에도 제 수강,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페피부부 추천을 해줬더니 역시나 자격, 뭐 조건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 돼요. 물론, 누가 보면은 내가 무슨 해피무브 홍보단인 줄 알겠는데, 딱히 홍보단은 아니고요.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해볼 만한 정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찍는, 찍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봤듯이, 그, 이거 꼭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뭐, 뭐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무조건 해봐라 라는거예요 무조건 해봐라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거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래도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학생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대외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좀 죽었죠 죽은 이유가 뭐냐면 대외활동이란게 너무 남발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분별성도 없었고 그리고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근데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완전 착취하는 그런 현상까지 갔기 때문에 대외활동이란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없어지기도 했죠 물론 그거 자체를 커리어처럼 생각해서 그냥 대회활동만 하는 그러니까 대회활동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물론 그걸 떠나서 어찌되었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해피무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만큼은 좀 경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지방대 나왔기 때문에 아막 진짜 사람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 했었는데 막상 해피무브 하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학계,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똑같은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일하, 일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뭐 능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거기 갔던 거지 지방대 갔던 거지 뭐 전혀 다를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신감이 들었었죠 아무튼 어.. 한방해 큰일 났다.. 어. 버스가 여기 안온 데였어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지원해 보시고 그리고 안될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해 보셔서 되든안되든 부딪혀 보시고 어, 대외활동이라는 거 하면서 다양한 분들 사람들 만나고 어, 나의 능력도 체크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